레버리지 구조가 BTC 급락 최대 원인이다. 이거 뭔 소리냐면요. 어~ 그 선물 거래가 어, 선물 거래가 선물 거래 가격을 움직이는 현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가 된 거지. 현, 그러니까 선물은 실제의 가격 그리고 실제 그물건에 트레이딩 되는 그 실물이 없어요. 그냥 미래 가격에 대한 예측치, 그거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거래를 하는. 어 그런 미래에 대한 가치를 예상해서 거래를 하는 그런 시스템인데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닌데 이 선물 가격이 현물 가격에 영향을 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네. 그걸 이제 웩도독 현상이라고 해요 웩이 어, 이거 맞나? 그쵸 웩도독 맞을 것 같아요 웩도독 네. 현상이 뭐냐면 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이제 웩이라고 하는 건 꼬리를 흔들다는 그, 개, 그 개가 그개 아니고 영어 동사예요 네. 그 그러니까 개가 저희 콩이도 그런데 개가 막 꼬리를 흔들잖아요 흥분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막 꼬리를 미친듯이 흔들어요. 어, 집에 집에 갔다가 오면은 꼬리를 미친듯이 흔듭니다. 꼬리를 미친듯이 흔들어요. 아 이렇게 흔들어요. 근데 이제 막막 아, 막 흥분을 너무하면은 얘가 아 꼬리가 흔들리다가 이제 몸통까지 흔들려. 그래서 저게 개가 꼬리를 흔드는 건지 꼬리가 개를 흔드는 건지 모르는 현상 이거를 웩도독 현상이라고 합니다. 꼬리가 선물이고 몸통이 현물인 거 저게 왜 일어나냐? 저게 왜 일어나냐? 어, 레버리지와 그 청산 구조 때문에 그런데 만약에 현물만 된다고 하면은 그 일정 부분 떨어졌을 때 아, 그냥 버틸 수 있어. 왜냐면 내가 뭐 손절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모르지만 버텨서 그냥 냅두면 돼 근데 선물거래는 안 그렇단 말이야요 어, 선물거래는 일정 수준에 그 다달하게 도달하게 되면 그 레버리지를 레버리지에 대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담보물을 청산을 해줘야 됩니다. 마징콜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떨어질 때, 여기에서 뭐 매물이 걸려 있었던, 어, 롱 포지션에 대한, 첨, 그, 롱 포지션에 대한 물량이 청산된다. 그리고 여기서 청산되는 동안 물량이 쏟아질 거 아니야. 또, 그럼 여기에서 또 이제 눈덩이처럼 굴러, 굴러 나가는 거예 어, 것 때문에 청산돼서 안 나갈 것도 또 나가고 또 나가고. 어, 이게 선물 거래 때문에 비트코인의 낙폭이 더 그 강화된 거다. 어, 이러한 그 쪽으로 설명하는게 좀 있어요. 이렇게 비트코인 뿐만 아니고 선물거래에서 선물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장에서는 웩터독 어, 현상 이라고 하는 그러한그 현상이 어, 예전부터 좀 많이 그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도 결국에는 이제 선물거래가 현물거래 가격을 좀 지배하는 어, 그런 상황에 도달했고 비트맥스가 멈춘 이유 금요일날 비트맥스 멈췄죠. 비트맥스가 멈춘 이유도 아마 이거랑 무관하지 않을 거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네. 비트코인, 그러니까 비트맥스, 비트코인 이 떨어지는데 지금 사이즈를 보니까, 어, 사이즈 보니까 이대로 떨어지는 낙폭에 의해서는 비트맥스에서는 예, 비트맥스는 별도 차트예요. XBT라고 하는 별도 차트니까. 그러니까 비트맥스 내부에서의 매수 매도 간의 그 거래 상태를 이제 그래프로 나타내는 건데 지금 상태로 보면은 어 그냥 비트코인 0으로 갈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딱 막아서 이거를 어 그더 떨어지는 그 상황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좀그 해석하는 의견도 있더라고요 어. 근데 MACD 골든 크로스가 어 여기에서도 MACD 골든 크로스가 나왔어요 이미 한번 그렇죠 근데 별 영향 없이 그대로 하락파동이 이어진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저는 MACD의 골든 크로스보다 m a c d 골든 크로스보다 MACD의 그 모양 자체를 좀 많이 해석을 하거든요. 어, 이렇게 일단 동그랗게 말아올린 모습 좋다.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차라리 한번더 떨궈줘야 돼요. 한번더 떨궈줘서 확실하게 이 MACD 선이 어, 그요거를 같이 봐요. 어 이런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가면은 단기평 중기평 여기에 EMA선 인데요 지수이동평균 이라고 하죠 12 26 EMA 입니다 각각 여기서 MACD가 그쵸 MACD가 바로 골든코러스를 만들고 쭉 간다 이렇게 되면은 어, 단기간의 상승을 하면은 그 흐름에 의해서 그쵸 그 원래 방향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그 추세 회귀본능이 있어 가지고 어, 다시 떨궈 떨구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러면은 눌림이 오히려 강하다는 인식이 돼서, 어, 오히려 하락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고, 지금은 살살 가다가 살짝 한번 다시 저항받고, 어, 이런 식으로 천천히 말아 올리는 모습. 그러면은, MACD, 그니까 러그 2평, EMA선의 모양 자체도 이런 식으로 완만하게 되고, 저, 어, 중기평도 천천히 완만하게 되겠죠. 그러면은, 그 아까 나왔던 그 위로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움직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추세 전환을 맞을 수 있는 반등이 이런 식으로 그려질 수 있는 있다는 거죠. 어. 그래서 오히려 지금 바로 반등하는 거 저는 별로 안 좋게 봅니다. 네. 급할 급하면은 어, 급하면은 또 급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급하, 급하면 급하게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원리냐면은 상승 추세 가다가 어, 갑자기 떨어지면은 V자 반등 오잖아요. 어, 그러니까 추세 회귀 본능이 그 차트에도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죠. 지금 하락 추세가 진행 중인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상승 반등이 나오면 은 어, 또다시 쭉 빼버리는 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칠지도 패턴이 나올 수 있으니까 지금은 차라리 어, 한 5,500불 이 정도에서 저항을 받고 어, 살짝 다시 한번 한, 한 4,500불 부근? 이 어, 정도 자리 체크를 한 다음에 어, 아까 우리 박스권 그려놨었잖아요. MACD도 MACD의 쌍바닥 모습을 보여, 그리면서 천천히. 그 그러니까 MACD 선이 MACD 선 MACD 선이를 잡고 EMA 선 자체가 회복되는 모습이 나와 줘야 돼. 네. 캔들만 왔다 갔다 해 버리면은 오히려 변동성만 왔다 갔다 혼란만 커지지. 어, 그 정상적인 추세 회복을 누릴 수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완만하게, 완만하게 바닥을 두드리면서 EMA 선이 회복을 충분히 하면서 어, 추세 전환을 누릴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필요하다. 5,800불 부근에서의 저항이 예상이 되는 그런 움직임.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어,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12시간봉에서 어, 12시간봉에서 어, 파동 살살 녹인 다음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까 그 12시간봉에서 MACD가 완만해진다고요. 이평 그 자체가 완만해지면은 추세도 어느정도 완만하게 바닥을 찍고 올라갈 준비가 되는 거니까 어, 다시 한번 찍고 가는 움직임 이게 조금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